약 16억 원이었습니다. 지금 이게 신0매력인데 하루에 팔렸대더라. 무슨 왜이렇 다들 놀랬죠 사람들. <웃음> <웃음> <웃음> 네, 다들 놀랐어. 완전 놀랐어요.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웃음> 아, 아니 시세보다 반저 싸게 응. 파는 사람 세상 <웃음> 어디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네. 시세를 알고 있는데 응. 누가 자기 재산을 50% 싸게 파는 사람이겠어요? 아 어, 기분이 뭐 좋지는 않죠 값이 떨어지니까 내 재산에 문제도 있고. 10, 한 3, 4억, 2, 3억 가던 아파트가 뭐 8억 5천, 8억 간다고 하니까 아이고, 이거 지금 너무 많이 떨어지는구나. 반값 거래에 주변 부동산도 들썩였습니다. 여기는 지금 난리 났겠네요 그러면. 8억에 찾으시는 분들만 엄청. 이못 하게 기요 네, 전화로 이라이 전화 오는 게그서 전화가 한통 왔어요. 짜리집 있으면 연락해 달라고. 근데 짜리집 있으면 그분한테 연락하하 전혀 없. 제 명의 면 와이프 명의로 버리지. 굳이 연락할 이유가 없는 거고. 시세보다 뚝 떨어진 아파트값. 이미 서울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부동산 불패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 한복판 역시 몇달 사이에 수억 원이 떨어진 매물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서울 송파구 4,500여 세대 대단지 아파트. 84제곱미터 아파트 매매가가 20억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15, 15, 음. 송파구최이 단지의 이 24억 원아파트는약 17억 8천만 원에 이이이는는이구구는약이 또 다른 대장주, 잠실 한 아파트는 약 22억 원에서 약 16억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집값 하락은 24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내려갈 집은게어집 떨어지는 것도 집하고한번 쓰러지면 더 쓰러져. 부동산은 가상 없어. 언제까지 떨어지면 몰라 오늘보다 내일이 더 싸다는 2022년 아파트값. 이 내리막길의 끝은 어딜까요? 훅 떨어진 집값, 여러분도 체감하고 있을 겁니다. 10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다는 아파트 시장에 반값이 떨어진 아파트까지 등장했습니다. 정상거래가 아닐 거라는 의혹도 있습니다만, 대세 하락은 부인하기 힘든 분위기인데요. 주변 시세보다 낮게 내놓는 급매물이 늘고 있고 이런 급매나급급매만 거래되는 상황입니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 업계에서 흔히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어느 지역의 아파트값이 갑자기 많이 올랐다면 그만큼 많이 떨어진다 이런 뜻인데 누군가는 그 거품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글라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새로 산 아파트 새집 브이로그 한번 찍으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어, 뭐손자산집 치곤 되게 넓은 편이에요. 24평이고요. 방은 꽤 넓어요. 예. 네, 또딱 신혼부부 살기 좋은 만한 크기로 이제 되어 있고. 닉네임 더글라스 평범한 직장인이자 재테크 유튜버입니다. 그가 유례없이 집값이 뛰던 2021년 광명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저는 열심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일 나가고 막어 열심히 재택하고 투자하고 막밤새서로 이렇게 뭐뭐 찾아보면서 이렇게 뭐 투자하고 그렇게 힘들어갖고 이제 뭐몇년 동안 이제 몇 억씩 모았는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1년 동안 뭐 집값이 뭐 1억 2억 3억씩 올라가고 있고. 아파트 매매가 6억 4천만 원. 그중 60%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는 세상이 말하는 2, 30대 영끌족 중한 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자는 3.1%고 매달 원금 70만 원이랑 이제 이자 90만 원해 가지고 달달이 제 160만 원 정도 이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순두부찌개 어 8천 원에 양이 꽤 돼요. 그래서 요거 하나 사면은 거의 뭐한일주일 가까이 예, 먹을 수 있다. 쌀통이 벌써 바닥을 음. 보이네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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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떨어졌죠, 저 지금. 지난 8월에는 5억 8천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진 일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락을 예상했지만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나 아, 내가 살 때보다 한 10% 20% 정도 가격이 더 떨어질 수는 있겠다라는 각오는 어느 정도 하고 매수를 했던 거거든요. 오, 조금 좀 불안하긴 하죠. 네, 여기서 더 떨어지면 아, 어떻게 될까. 어, 뭐 지금 생각했을 때는 아, 조금 성급하게 샀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뭐 집값이 뭐반 토막, 3분의 1 토막이 난다. 정말 그 상황까지 가게 되면 네,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고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그렇죠? 요즘 엄청 바쁘신데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보셨습니다. 올해 집값 오를까요? 내릴까요? 아마 1, 4분기 때부터는 다시 상승으로 터닝이 될 거예요. 나머지 일단 마이너스가 뜨지 않은 지역들은 말씀드릴 필요도 없잖아요. 정상적인 거래가 될 겁니다. 폭등하냐, 뭐 조금 많이 올라가냐, 들어올라가냐 들어 그 차이인 것이지 하락하기는 어려운 조건이다. 예, 올해 작년에 9.9 더하기 알파. 그렇죠. 예, 라고 했던 거를 올해는 10이다. 10이다? 예. 10%, 10 정도 상승할 것 같다. 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과세를 과하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임대료를 빠르게 올리면. 그데임대료 올라가면 결국 매매가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죠. 2022년 집값 상승을 전망했던 수많은 전문가와 일부 언론들. 그들의 예측은 아주 틀렸습니다. 지난 10월 한국은행은 또한번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2.50%에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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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은 2020년, 2021년에 우리가 0%대 기준금리 0%대는 처음 맞아본 기준금리 0%대예요. 그만큼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렸다는 거고 그 돈이 자산가치 폭동으로 갔어요. 그건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빌린 돈이 시장으로 쏟아졌습니다. 이 돈이 쏠린 곳은 다름 아닌 부동산. 수요가 몰리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입니다. 2018년 본격적으로 아파트값이 올라간 이후 저금리 시대를 맞았고 2021년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는 32.7%까지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고금리라는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하락법이 클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2020년, 2021년 가격은 그건 다 버블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다 없어질 겁니다. 전국이 다 없어질 거고요. 그런 문제는 2019년 4분기 가격을 놓고서 얼만큼 떨어졌느냐의 문제인데 기준금리가 3.5% 정도 됐다고 했을 때 서울입니다. 서울만 보도가 했거든요, 제가. 그럼 2018년 뭐 하반기 수준으로 떨어져요, 그 가격으로. 아파트 하락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4개월 동안 서울 전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는 모두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산시장에 쉽게 맞은 밀물이 왔던 거예요. 지난 한 8년 동안 밀물이 들어와서 일찍이 보지 못했던 엄청나게 큰 밀물이 들어와서 모든 자산을 뛰어올르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밀물이 썰물로 바뀌고 있는 거죠. 빠르게 다 그러면 당연히 다 내려와서. 빨밭에 받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건 그런 것이고요.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가장 많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도강이라고 해서 노원, 강북, 성북구가 가장 많이 올랐었거든요. 거기에 서민주택가입니다. 작은 평수가 많이 올랐는데 가장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가장 하락폭이 큰 곳은 노도강, 다시 말해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지역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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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젊은 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가 원래 영끌 분들이 영에서 많이 마시오 세들이 많아 근데 내가 이제 이가 있으니까 옛날무지마 뭐뭐 이렇게 이약 네. 5천 세대 대단지를 이루고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재건축 호재로 투자자의 영끌조까지 몰린 덕분에 지난 2년 사이 아파트값이 폭등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떨어진 걸까. 지금 22평형도 최고지금 이게 9억까지 지었는데 지금은 6억, 낮은 평이지만 6억 중간에 2년 전에 그 가격으로 지금 다운이 되고 있어요. 아니 2년 전에 부터 이길지 금 집값이야. 폭등이 어느 정도 됐어야지 말아야지. 막으로사아가던가 6, 7억씩 했으니 거의 5 정도 가까이 올라왔으니 나는 개인적으로 덧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파트 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투기 수요. 즉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 투기가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줄었고 이후 아파트 값도 내림세가 시작됐습니다. <목소리> 금리가 낮아지면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금리가 높아지면. 인상되면 투자하는 사람들이 시장이 주는 거죠. 투자하는 사람들은 오늘까지만 해도 집값은 계속 올랐다고 생각하다가 아침에 다시 일어나 보니까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제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서 갑자기 수요에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거나 갑자기 감소하면서 시장0변동원이 되는 거죠. 급등세를 보였던 이 지역의 아파트값은 오른 만큼 내리고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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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장 어려운 적은 처음이에요. 1 7 7년대 중에서 일년 사이에 실제 거래된 건두 개밖에 없어. 진짜 그 IMF 때보다 더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됩니다 분매자 그 있을 거청인데 전유 네매 전세 참다 올 속이야. 거래 절벽은 서울시 전체에서 나타납니다.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856건, 1년 전보다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금리도 높아지고 대출 금액도 많아졌기 때문에 수요자가 이 선뜻 집을 구입하는 데 나설 수 없어서 대기 수요로 남아버린 겁니다. 자, 매물은 많은데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아마도 제 예측에는 금년 말을 지나서 내년 상반기까지도 금리가 한번 정도 더 오른다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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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개인 거래요? 그래서 부동산 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 거래는 어떻게 해 되죠? 계약서도 작성하고 해야 될 텐데 거래 네. 부동산을 통하지 않는 이른바 집 거래였습니다 전체 거래량은 줄었지만 집 거래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제시한 시세보다 무려 7억 원 낮게 직거래한 아파트. 알고 보니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매매였습니다. 세법의 이제 그 틈이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을 해서 급매물처럼해 가지고 가격을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거래를 만드는 거래를 만드는 거죠. 24억 5천만 원에 해당 아파트를 증여했다면 세금은 약 8억 7천만 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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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하락시기를 이용하면 부모는 세금을 대폭 줄이면서도 자녀에게 낮은 가격으로도 부동산 대물림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제 부동산이 이제 하락장세, 그 다음에 매물이 별로 없을 때, 그럴 때는 그야말로 가격을 이제 디자인하기,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좋은 국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기회에 이제 집과 집을 많이 가지신 있는 분들께서는 증여인지 양도인지 알수 없는 방식으로 자녀에게 부동산을 주고 계시고 어? 실 거주자들은 아.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집 매매하실 때는 혹시 대출이나 물건들은 뭐 얼마나 8주... 어. 대로 해서 했어. 네. 아, 대로 서민들 입장에서 그 100만원 이상 대출을 네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니까 부담이 되죠. 지금 아. 전세대출 이자 받으려면 뭐 조금 어. 더 있으면 8% 이상 올라갈 거다. 파세니까 네, 지금 5, 6% 떼니까. 그래서 솔직히 그 이자를 내고 2억 3억을 빌리면 네. 어, 자산이 이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 정도 국민 이유를 내면 부담이 음. 많이 심하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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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3시 무렵 하루를 시작하는 박은정 씨.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3시 2 0분요 3시 20분? 아 보통 그 정도 일어나세요? 그렇죠. 그렇게 일어나야 돼. 준비하고 이제 56분에 나와야 지몇 시까지 가셔야 돼요? 5시.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녀가 하는 일은 바로 건물 청소입니다. 가시면 제일 먼저 네. 어떤 일부터 하셔야 돼요? 이제 가서 레지통 이제 쓰레기 있는 거다 비우고 아, 네. 정리하고 네.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가서 네. 또 점검하고. 아. 주변 분들은 좀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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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가져본 집입니다. 처음에는 집에 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처음에 힘들다가도 집에 오면 진짜 보면은 그랬어요. 집 너무 너무 미소가이 그냥 미소가 이렇게 고막 이랬었는데. 음 혹시 어떻게 체크를 하셨는지. 녀가 가진 전세금 3억3천만 원에. <웃음> 가족과 지인에게 1억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나머지 1억 9천 원은 대출을 받았습니다. 당시 금리는 2.61%, 6개월마다 변동되는 금리였습니다. 네. 거의 61만 3천 원씩 다가다가 이제 이제 69만 원, 69만 원. 아. 6개월마다 바뀌어요, 이렇게 아. 변동 금리가. 삼이었다가으로 바뀐 거고 12월도 6개월 됐으니까 이제 월도개월됐월에도 오르겠죠.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취득세 할부 그리고 가족과 지인에게 빌린 원금까지 다달이 들어가는 돈은 만 원. 집 때문에 나가는 비용만 매달 2 6 3만 원. 그녀가 새벽부터 밤까지 건물 청소를 하게 된 이유입니다. 지금도 지금도 빠듯해가지고 투잡을 하고 있거든요. 알바까지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몸이 더 아프고. 두 개나 하시는 이유가 어떻게돼요 생활을 하려니까 막뭐 지금 체득 때까지 내고 뭐 하고 이제 그걸맞추려니까 하는데도 그래도 약간 그래도 많이 났어요. 청소로 버는 수입은 한 달에 300만 원 남짓. 아파트 때문에 나가는 비용을 빼면 남는 돈은 한달 40만 원에 불과합니다. 금리는... 최근 나오는 금리 인상 뉴스는 그녀를 더욱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올 연말에는 주택담부 당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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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불안한 건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에 후회를 조금 했어요. 왜 그런 후회를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끌려다니는 느낌인 거죠. 뭐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뭐도 갚아야 되고. 신앙불량도될수 없으니까 계속 끌려다니는 느낌인 거예요. 집에 내가. 영끌과 비투. 패닉바잉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아파트값이 급등한 시기. 당시 무리해서 집을 사게 한건 이른바 공포심이었습니다.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불패라는 잘못된 신념을 낳았고, 그 결과 거품 붕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이들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대규모 집값 하락 사태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1997년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때입니다. 그때와 유사한 상황이 보이는 게또 있습니다. 바로 미분양 아파트인데요. 지난해만 해도 선당 후곰, 일단 당첨되고 나중에 고민하란는식의 웃지 못할 신조어가 생길 만큼 분양시장이 좋았었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대구는 도시 곳곳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대구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수성구는 2021년 당시 집값이 24%까지 상승했습니다. 수성구 한복판, 607세대 아파트가 내년 1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분양을 시작한 아파트는 이른바 확세권을 강조했습니다. 덕분에 후분양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주목받는 아파트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네, 일단은 네. 여기서상한 것만 하고 수구에 대한 대진하시거든요지만수대실는지고신아요 아이를 키우는 이들에게 믿고 살만한 아파트였다고 합니다. 거기가 남자애이하 굉장히 유명한 곳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남자애를 키우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 거기 살면 은 일단은 초, 초, 초 중, 고까지는 이렇게 이산 아니지 않고도 살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당첨에 꿈이 막 아, 이거는 진짜 너무 행운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렇게 부흥이 되지만 아무도 몰랐다 계약 이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부분의 평수에서 미분양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결정해야 된다 지금. 네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잡을 거이다 여기에 무조건 다 팔리고 싶다. 지금 안 하면 이거 좋은 건데 왜안 하냐. 그리고 밑집 뭐 아래집도 뭐 했던데 계약했냐 하어 하고 갔다또 뭐 발표되는 그 계약을 보니까 15% 정도 됐었어요. 80대체. 8월 달에 친구됐던게 80대체. 601소가구 중에 80대체. 8월 이후 분양률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해당 아파트의 미분양 판촉을 진행 중인 분양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응. 이거는 지금 그 분양률이 얼마나 됐어요? 분양 몇개안 됐어요? 100개고. 100개. 안 됐어요. 필수하니까 뭐. 보자. 네. 현재 분양 관련 정보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는 물론 대다수 아파트의 미분양 가구 수가 비공개 상태였습니다. 건설사의 요청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거는 그 우리 홈페이지에 네. 올라간 내용 이상으로 사실 좀 이야기 드리기는 좀 어려운다 힘듭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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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돼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희가 그걸 뭐 가르쳐 드릴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네. 계약자분들이 계약이 많이 안 돼서 네. 그정인 거를 PD 수첩에서 왜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 계약자분들 같은 경우는 계약할 당시에 어, 계약하러 오신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 계약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저희가 뭐 분양대행사 직원이 만약에 그런 일을 했다 음. 그분한테 그럼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왜 PD 님이 전화하셔 가지고 딸내 경찰이세요? 대구 부동산 업계에서는 해당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 역시 미분양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분양가가 너무 높아요. 당초에 후분양이지만 지금 현재 실거래가를 안 해서 분양 가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수하는 분들이 하장에서이 가격을 주고 샀어 네. 손실 보는 게 많한데 분양을 들어가지가 않죠 지금 같아요. 네. 데 지금 시세보다 네. 높게 샀어 이게 다시 시세 올면 시간이 걸릴 텐데 아. 뜻 힘들겠죠. 이 아파트의 84제곱미터 평균 분양가는 약 11억 5천만 원. 바로 맞은편에는 2019년 분양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최근 같은 면적 실거래가는 9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많는 30% 가까이 떨어졌다 보시면 돼요. 아... 실제 실거래 네. 9억대. 대구 전체가 한번 희청하지 않겠느냐. 아... 그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대까지 떨어지지 않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는 한두 곳이 아닙니다. 대형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 역시 미분양이 발생했습니다. 2026년 입주 예정인 대형 브랜드 아파트. 일순위 청약 결과 무더기 미달이 나왔습니다. 견본주택을 방문하자 분양대행사는 투자를 안녕하세요. 강조합니다. 아, 네. 네, 지금 여기를 투자 같이 있는 곳에 투자가 있야 돼. 대구에서도 문 대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내가 비싼 데는 와. 제가 앞장에다 두 나중에 시크차익은 이 상목을 낳더라도 돈을 낳아야 돼. 총 399세대 가운데 현재 분양된 가구 수가 아, 어느 정도 되는지 아, 그래, 그래. 물었습니다. 이미 응. 네, 음. 음. 음. 음. 60%가 아, 넘었다는 분양률. 그런데. 상담사마다 이야기가 안 달랐습니다. 지난 네. 아니, <웃음> 9월 기준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는 만여 가구 넘게 발생했습니다. 일순위 청약에서 97%가 미분양이난 아파트도 있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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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의 공급 폭탄과 미분양 사태는 오래전부터 예상 가능했습니다. 그 적법하게 맞춰서 각종 심의 통과될 수 있는 도면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오는 거는 말할 네. 수 있는 방법이 법적 근거가 아, 없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저희도 2000년 부터 지역에 있는 건설회사를 비롯해서 네. 계속 언론에다 얘기하고 했습니다. 사실은. 네. 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네.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사람 도 돈을 벌면은 자기 뭐 그렇게 많이 안 보이시는 마이더라고요. 불라방 같이 막 달려드시는 그런 분들 때문에 사실은 좀 이제 공급이 좀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2020년 이후 대구 집값이 폭등하자 건설사들은 앞다투어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2024년까지 9만 3천 세대의 신규 주택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예, 네, 뭐, 저희도 뭐, 사업할 때는, 초창기 사업할 때는, 저희도 뭐, 분야도 토상기업 괜찮을 때 시작을 했지만은, 이제 뭐, 공사하고, 뭐, 기, 이렇게 뭐, 허가받는 기간하고 이렇게 기간이 평가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분양 시점이 조금 안 맞았던 부분이 좀 있었던 거죠. 어쨌든, 한동안 대구 시장이 엄청 좋았으니까, 좀, 식더라도 서서히 그렇게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확실할 거리라고, 거라고는 저도 이렇게 예상을 하지는 못했어요. 입주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이대로 아파트에 들어가야 하는 계약자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애를 키우기 위 해서 오신 분들인데 어, 이런이는거라서이이게이이는는 미분양 사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7,000여 가구에서 9월 말 기준 4만 2,000 가구로 급증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보다 약5 배가 증가했습니다. 위험하죠. 네. 40만 가구면 3인 가족, 4인 가족 15만 명, 20만 명이 사는 중이 비었다는 얘기잖아요. 크죠. 엄청 크죠. 그리고 이제 그게 어, 투자한 돈이 회수되지 않으니까 경제적 손실도 굉장히 큽니다. 건설자들이 또지어놓고 주인을 찾지 못하면 또 이자도 내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견디지 못하면 건설사 푸도로 이어지고 그것이 결국에 은행의 부실채권로 으 돌아오잖아요. 미분양 사태는 특히 고분양가가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폭등세 반영을 해가지고 분양가가 책정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분위기에 맞물렸을 때 소비자들이 아 저거 사다가 내가 거품폭탄에 떠안는 건가 이러면 이제 갈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아무리 대출해주겠다 막 이렇게 하더라도 저게 거품폭탄이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순간 안 사게 되는 겁니다.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집값이 오르는 이유를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는 집을 더 많이 지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2022년,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 예측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초만 해도 입덜된 사람들은 전부 집, 집이 부족하니까 집값 올라간다,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미디어들이 그렇게 또받아썼죠 지금 집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공급이 언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냐면... 어, 대체로 보면 은 부동산 시장이 대세 장승을 막 치면서 특히 나 정점에 많이 건설사들이 돈이 되니까 지으면 다 분양이 되지 않습니까.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신규 아파트 공급량은 연평균 3만 6천 채. 2019년부터 20년에는 4만 9천여 채로 공급은 더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집값은 더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양이 증가하는 원인은